예, 오늘은 태안 해변길 루 코스 새벽길에 왔습니다. 꽃지는 일단 그 해당화가 많이 피어가지고요, 화지로 불렸다가 화자가 우리나라 말꽃자로 표현해서 꽃지 해변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네, 꽃의 해석장이요. 아주 높고, 많은 분들이 좀 나오셨네요. 해변이요. 꽃의 해석장. 끝도 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소나무가 아주 해성이 잘 형성이 돼가지고, 여름에 와서 즐기기 참 좋겠습니다. 네, 좋은 시간 되세요. 이제 네, 꽃지 해변을 지나서 6코스로 본격적으로 새벽길을 걸어갔습니다 네, 펜션이 꽃지 해변을 바로 접할 수 있도록 멋지게 지어져 있습니다. 네, 아주 해성숲이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저 들이 보시고 소감이 어떠습니까 너무 습니다 네, 도움이 네, <웃음> 네, 됩니까? 분명 도움이 되죠. 에이, 산에 다니시면서 온나무 그 같은 거 특히 겨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참어. 이기길은 흙기가 상당히 좋네요. 에이, 다 나무 숲이고 그래서 에이, 여름에다 한여름에 걷기에도 굉장히 좋겠는데요. 아 어, 바닥에 꽃잎이 많이 떨어져 있네요. 꽃이 에이, 당기도 좋고요. 무슨 소원을 빌까 아주 고민 중인 분도 계시네. <웃음> <웃음> 아, 숲질이 아주 좋습니다. 네. 꽃들도 많고 향기도 있어서 네, 소나무 향하고 어우러져서 아주 좋습니다. 예, <웃음> <웃음> 네, 아주 어리는 분들 많이 오셨습니다. <웃음> <웃음> 아, 사진도 찍고들 하시고 네, 뭐 바쁜 일 있습니까? 천천히 가야지요. 에, 개포이무리싹 빠졌습니다, 지금. 에, 병술만도에 왔습니다, 병술만. 에이고 병술만은 에, 바닷물이 내로 깊숙이 에, 들어드는 곳으로 에, 고려 시대 몽골의 침략에 항거한 삼별처가 주둔하며 후연했던 천애 군사 요청지로 기록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이거 철조망을 체육를 했을까요? 에 소사나무가 아주 멋지게 아주, 에수 평슬막 갯벌 체험장, 에이. 아, 이렇게 좀 축복하게 즐기시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요즘 해다와, 불낙지라는데요. 해당하는 그렇게 좀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네, 뭐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봅니다. 지금 아주 많은 분들이 모여있거든요. 해태양 네, 해변길에 서식한 조류들이 네, 쭉 표시되어 있네요. 네, 이제 춘말 머리랍니다. 이곳은 네, 주명은 신석기 시대 유물이 출토된 곳이라서 수천 년 없다 많은 사람을 살았서 말리는 돌돌키아 독일들이 유물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네, 예. 예. 나오시니까 좋죠. 어, 많이 좋구만. 아, 또... 네. 5 0대 이상 사람들은 많이 걸어야 되고 건강을 챙겨서라도 많이 걸어야 되는데 걸면서도 못 하는 거야 이것은. 세계 최고입니다. 마음으로 느껴야 돼 이것은. 예, 안녕하세요, 간상영 양기비입니다. 예. 예. 야, 예. 예. <목소리> 저, 배경이. 이마케 예, 하죠. 어,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지좀또물 보이는 데가 에도라입니다. 에도하고 그 앞에 옆에가 네파스도에좀 이제 새별 해수욕장까지 가는 길입니다. 이거는 좀저 좀 돌로 좀형성되어 있는데요. 아, 하 한번 감상해 보십시오. 새별 해수욕장, 여3 k m 입니다 샛별 해석장 왔습니다. 샛별 해석 네, 해석장이 엄청나게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은 뭐 바람도 좋고요. 네, 날씨도 좋고 그래서 크게 무리가 없이 즐기고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번 태양 네, 이곳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즐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